FM 89.7 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LTB 와우, 지금은 갤럭시 S23. 나이토그래피의 압도적 선명함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. 삼성 갤럭시 S23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.